모토 파기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다의 미녀라고 불리는 참돔을 잡아서 먹어보자. 참돔을 잡아서 먹는데, 낚시를 하는데, 제가 낚시를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낚시를 못해도 잡을 수 있는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검은도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참돔을 낚시로 잡아가지고, 참돔 어묵을 해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잡으면은 조그마한 어묵이 아니라, 요 정도 되는 거대 어묵을 만들어서 추배를 해볼 건데, 지금 혼자 검은도 가기 싫어요. 너무 멀어. 같이 멀리 가요. 레츠고 네, 맞아요. 검은도 가면 그 히트 티비 콜리랑 보고랑 같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보고는 낚시를 못하고 콜리 너만 믿는다. 자 여러분 오늘 거문도에서 바다의 미녀라고 부르는 참돔을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뭐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바로 자요 배를 타고 가서 선상에서 낚시를 해서 한번 잡아서 추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티비에 보고님이 <웃음> 참돔을 굉장히 잘 잡는다고 합니다. 네, 참돔 고수예요. 진짜. 한 시간에 몇 마리까지 잡아보셨죠두 시간 했는데 한70 마리 조금 못잡어요70 마리죠. 해봐도 오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레츠 고.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 그냥 여기 선상 위에서 하는 거. 근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밑밥이에요. 참돔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끼는 아니고. 네. 크릴을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웃음> 그리고 이거는 그냥 던지면서 집어하는 거죠? 네. 이거를 뿌려주면은 참돔이 마구 몰려와요. 몇 마리 예상하시나요? 한4 0 마리 잡겠죠? 도구라치네. 찐낚시예요? 찐낚시예요. 무조건 참돔은 찐낚시예요? 앞에 아, 보시면큰 아빠들은 낚싯대 두 개로 하나는 원투, 하나는 찐낚시. 아, 아, 혹시 <웃음> 뒤에 큰 아버님이 잡으시면은 저희한테 주실까요? 우리가 못잡으면 어창에 있는 거 뺏어오면 돼요 <웃음> 어쨌든 뭐 성공하네. 저는 두 마리만 잡을게요. 한 마리도 못 잡을 거 알아요 이거를 다 주기적으로 넣어. 주기적으로 계속 넣 줘야 되는 구나 미법 쓰는 낚시 못 그럼 그 말은 실력으로 한다는 게 아닌 말씀이시죠? 실력이 좀입법 치는 거지. <웃음> 어 이런 컨트롤. 우리가 못 잡으면 큰아파트 뺏어야지. <웃음> 말이 된다. <된대, 아니. 웃음> <웃음> <웃음> 어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우와 <웃음> 이야 이야 잘하시네 저는 보고야랑 달라요 <웃음> 보고야 표정 왜 약간 질주나는 표정인데 지금? 자, 잘했다 이제 <웃음> 한몇자될까요3 3자 정도 아 큰아빠 잘라 큰아빠 가져가 <웃음> 이야 벌써 이렇게 참돔이 바로 나왔습니다 와 여기는 그 물면 참돔이에요 거즈 99.5%? 간혹가다 g 치간말이 나와요 그래 <웃음> 어창에 바로 저장 아니 야보고야 콜리님이 잘하시네 앞으로 떠받들어 <웃음> 형한 <웃음> 6살 차이 났죠 <웃음> 콜리님 잘하시네 저야 균일 아키오토버가 아니잖아요 어깨 너무 올라갔네 <웃음> 살렸다 밑밥발이 아니 밑밥 영점이 좋으신 거네 딱 정확히 동생집 맞춰볼게요 야 어. 큰앞바구니 뺏어야 되니까 야안주 뭐라해요 <웃음> 그럼 이따 한 마리 보면 또 재밌게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어, 좋습니다 어, 야 어디서 고기나 하나 제가 어? 첫 번째 캐스팅에 바로 잡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요정도 보아... 잡으면 이제 인정해주나아 그럼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첼라피아도 그렇고 장어도 그렇고 오늘 보여줍니 어 오케이 오케이 야얘 면사가 없다? 형이 아무 어졌으니까 없지 롯데타 더뭐 있죠? 아 이거 채비를 잘못했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웃음> 어, 콜리님만 찍어야겠다 언제 잡혀요? 느낌 <웃음> 왔어요? <웃음> 자 콜리님 동생분이 잘하고 있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사이즈 어떤 거 같아요? 어 큰데? 오 콜리님 잡은 것보다 큽니다 콜리님 봐요 어 왔어요? 왔어요? 또 왔어요? 와 대박이네 와 잘하고 있다 <웃음> 망동가요, 아홉 동가. 아홉 동가리. 야, 이거 한4자 되지 않아요? 40. 또 거기. 그래도 벌써 막 30, 40 나오네. 제일 큰거 얼마나 한거 잡아 보셨어요 여기서 80까지 나와. 왔 80이요? 네. 와. 어창에 들어가라. 이제 데몇 개예요? 야, 야, 야, 야, 야, 보고야. 아, 이제 제 차례예요. 띠리리.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아홉 동가리도 먹나요? 이거저 완드감을 1갑으로 팔아요. 아, 이거 횟감으로 팔아요. 맛있나 보다 이거. 드셔 보실? 아니요. 버려 주세요. 어, 이게 맛있더라. 그래 봐. 죽게 먹어. 안 아, 먹어요. <웃음> 버려 버려. 야, 야, 야, 야, 야, 보고야. <웃음> 보고 제가 오늘 보건이 못 잡는다고 했죠? 그렇게 밑밥 빌려줘도 못 잡으면 안될 텐데. 아 왔어요? 갔어요 그럴줄 알았어요 예, 참돔이 큰데 입질이 작아요? 완전히 잡어같이 잡어급이에요? 네. 아셨죠? 보고님 네아 <웃음>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오! 오 엄청 큰거 보다 최소 오자 최소 오자요 기야 <웃음> 와 다시 신에줄 네, 깔려가는 거 보세요 오케 오케 오케 아 이렇게 줄안 터지게 팽팽팽 해줘야 되는 거죠? 아 멋있다 <웃음> 재정아. 아, <진짜>. <웃음> 재정아. <웃음> 어, 셔메지 너무 좋다. 이러다가 터질 때도 있어요. 있죠. 오, 올라온다. 이야. 우와. <웃음>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오자네와 여러분 크게 보세요 기가 막히죠 이게 채색이 빨갛잖아요 네. 이게 자연산이라는 거거든요 자연산이 빨개요 네. 저번에 양식장에서 보셨던 것들은 좀 거무튀튀하고 코드가 네, 이렇게 조금 달아있잖아요 네. 얘는 완전 날카롭고 채색도 완전 빨갛고아얘네입 잡고 둘수 없어요 물리죠 잠시만요 입 빨아버만 찍볼게요 우와 물려라. 오, 오, 오, 오 조심조심 물와 여러분 이 참돔인데 기가 막힙니다 물려보셨어요? 물려보셨어요? 아 이렇게 드는구나 이야 멋있다 저도 한번 들어봐도 되나요? 살짝 천천히 얘가 자극하면 팔딱여버리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보시면 은 콜리님이 잡은 참돔인데 제 이빨 어마어마하고 이게 한 오짜 좀 넘죠? 딱 오짜 턱걸이 될거 같아요 가만 있어 딱 오자 턱걸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더큰거 잡으실 건가요? 이거 아직 부족하죠 아, 70 아. 잡을 때까지 그럼 이 녀석은 바로 일단 어창으로 들어갈게요 야 어묵 큰거 잡게다 뭐야 잠깐 잠깐만 어,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어. 기대도 안 했어 음. <웃음> 들어가라 닫아버려 <웃음> 야야야야야. 찍지마 <웃음> 언제 잡아 야 잡으면 찍어 <웃음> 아 콜린 멋있다 키트TV 주인 맞죠? 그죠 보거TV는 무슨 <웃음> 야 <대비야>, 나가라니 보거TV <웃음> 보거TV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채널 삭제 나. <웃음> <웃음> 자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홀리님 동생분이 잘한다 야야야야야 잘한다 <웃음> 와 이거 클거 같은데 엄청 커요 엄청 커요 60? 60 이번에는 최소 55 최소 55, <웃음> 55 요정도 힘에는자 지금 끌어올리고 있어요 끌어올릴 때확 끌어올리면은 이게 터져버리니까 지금 천천히 이렇게 풀어주고 어르고 달리듯이 어르고달래듯이쓰담쓰다어 접은 좀 쓰담쓰담 해주세요 뒤로 가야 이거 진짜 기대된다 <웃음> 큰데요? 이거 작은 거라고요? 자연산, 진짜, 자연산. 이야, 어얜좀 거무티티하다 이건 우와. 네, 양시장 탈출한 아이아 얘는 양시장 탈출하네요 <웃음> 우와 여러분 크게 보세요 미쳤는데? 이 정도면 한 53사? 우와 진짜 크다 이 정도면 뭐좀 어묵 만들 수 어, 있지 않아요? 왜왜왜왜 종사 로줌 아 럭라 아니에요 이거? 럭라 맞고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얘도 들어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얘 벌써 뒤집어졌다 다나버려야 <웃음> 진짜 이거 참돔낚시가 잘 나오네 야, 잘 야. 나와요 야야야야 오해 한탕 하셔야죠 한한 번만 도와줘 <웃음> 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건이 저한번 해볼게요. 저한 마리만.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한 15분 드릴게요. 괜찮죠? 15분 안에 무조건 잡아. 어, 15분 안에 못 잡으면은 제가 할게요. 네. <웃음> 와또 왔다 또 왔다 동생뭐 캐리하시네 아 쥐치예요? 오오 쥐치 괜찮지 자, 여러분 흔히 이제 쥐프로 먹는 게이 쥐치인데 오이 찔리나요? 찔리 많이 아파요 아 많이 아파요? <웃음> 여기 잡으면 돼요? 안미끄러워 얘는 얘는 하나도 안 미끄럽다 얘는 점액질도 없고 너무 깔끔해요 이거 다음에 잡아가지고 한번 쥐프로 한번 해먹어볼게요 얘 되게 사포 같다 어, 들어가라 어, 얘는 비린내도 안 나네 어이 비린... 좀 나긴 하네 자 여러분 또 왔습니다 주지 잡으시자마자 동생분이 지금 또한건 하고 있어요 이건 참돔인가요? 네 크게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35? 35? 아 올라온다 올라온다 정확하네. 이야 정확하네 근데 이게 양식장 탈출한 놈인데 아얘검은네 조금 근데 머리 쪽 봐봐요 아프네니까 얘는 벌써 살려줘 버려 어 왜요? 머리가 아프네잖아요 아 약간 기형인 거예요 이게? 네. 원래 이렇게 나와있어야 되죠 그렇죠아얘 여기 보시면 여기는 좀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건 약간 기형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 어, 어, 어, 머리 큰만 봐가. 탭댄스를 할까? 이런 기형들이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아, 어조심이가야내 꼴에 물어라 대가리 그래. 많이 박더니 삐가리 갔네 야 저기서 그래. 물어라고 저기서 <웃음> 저기로 가라고 너무 받아먹기 아니에요 이거? 아직도 안 갔어 <웃음> <웃음> 이 상태로만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알죠 누가 잡는지에 따라 다른지 여기에 잡히면 나 진짜 울어 <웃음> 조금 감안하세요 여유주를좀 주고 기다리면은 한병 잠기면 확 챙기면 돼요 저희 근데 네. 누가 누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이호는 빠삭해요 1호는 잡히면 억울하겠다 <웃음> 와 동생분 또 왔습니다 아, 빠졌다. 빠졌어요? 찾았답니다아 아깝다 한70 정도라고 생각하셨는데 와 돌돔 낚으셨습니다 돌돔 와 버거님 되게 부러워하는 표정인데 네네 네, 주세요 와 돌돔 대박이다 돌돔이 참돔보다 비싸죠 그쵸. 이 돌돔 그냥 조그맣게 수치로 펴매가지고 잘라서 회 파는 게 거의 한 10만원 하더라고요 와빵 봐봐 이야. 고우 어 코에 묻었네 <웃음> 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럭락 계속 쏘고 있습니다 돌돔 이 한번 보세요 이생선들이 이가 무시무시합니다 여기 괜히 물리면 은 진짜 큰일 나요 돌돔 럭기 치약락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우와 오야 이거 물리면 피 바로 나겠다 진짜 얘네가 홍합도 부숴먹고 전복도 부숴먹고 아 얘는 회로 먹을까요? 어묵하기 너무 아깝지않아요 그렇죠? 먹을게요. 어 아, 감사합니다 근데 잠깐만 이렇게 다리 왜 이래 <웃음> 야, 야, 어, 누가 도, 이랬어 돌돔인데? <웃음> 돌돔 <돌돈 웃음> <돌돈 돌돈> 콜라보 저도 <웃음> 어창으로 다치 어우 야야야야다 잡아 버려 빵님보거형은 이길 수 있죠? 저희 지금 둘이 배틀붙었거든요 저희 둘 중에 한 명이 딱 잡으면은 졌어 갑니다 이길 수 있어요? 로밥이죠 뭐라고? 로밥로밥보거형 어? 지금이 골든 타임이야 안나안나안나나나나 하나 하나 나나나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 이거 시간 끄는 것 같은데 와 긴장감이 어마어마한데 박님이 저렇게 말 없는 거 보니까 나가리 털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아, 씨, 확인 한번 해야 돼 박님 골든타임 오케이 오케이 와이 정도면 이간지라 이간질한... <웃음> 아 부달려가지고 계속 실수하네 못 잡으면 야간 낚시 하실 거예요? 저거 가져야죠 잠깐만 그거 내가 고생하는 거잖아 <웃음> 진짜 둘다 말이 없다 아니, 집중하고 있다고 박님 나올 때 됐는데 기다리세요 낚시는 기다리는 거예요 오 헌태공 아 이번 느낌 좋다 정 말만 다섯 끝났어. 번째 끝났어 <웃음> 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목소리> 진짜 진짜 왔어 오, 오. 리얼이다 리얼 헐짝이야 리얼. <웃음> 헐짝이야 빵님이 이겼어 드디어 야, 끝났어 큰것 같은데 좀 커요 천천히 천천히 터져라 터져라 우와 <웃음> 빵님 좀줄 풀어줘 좀줄 풀어줘 줄좀더 풀어줘, 풀어줘. 잡았만 이거 한30 나오겠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 <웃음> 축하드립니다 빵님 보하느요보고야 손맛이 어땠어요? 이거는 안잡으보사람 잘... 몰라요 보고 형처럼 오해 표정 보세요 낚시 접어라 <웃음> 낚시 접어라 빨리. 저한 마리 잡고 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 내일 오겠네 아유 가자 뽀찌야 저희 이제 퇴근하는 거죠? 네 카메라 <웃음> 치어아 <웃음> 재밌네 낚시 유튜버 이기니까 재밌네 보거님 철수한다면서요 그만 좀 놔요 이거 그건 단풍소이네. 자 여러분 얘는 보시면은 따봐도 지금 조금 어둡죠. 아까 잡은 붉은빛 참돔이랑 확실히 다릅니다. 약간 양식들이 어둡다고 해요. 약간 좁은 대로 들어가면 좀 어두운 그런 경향이 뛰나봐요. 어야야야야 어우 미안 리발르케 아이고야 많이 예, 잡더라오다 예, 예. 잡아버려. 헤헤헤헤. 가자 가자. <웃음> 내가 어묵 줄게. 진짜? 어. 에이 헤헤헤헤헤여러서 <웃음> 저희 두 시간 했죠? 전 모르겠어요. <웃음> 자, 여러분 두 시간 만에 잡았습니다. 와 크기 보세요. 미쳤다. 야야야야. G 칠게 가만 히 있어. 그러면은 이 정도 잡았으면 대왕 어묵 만들 수 있죠? 너 하지. <웃음> 자 여러분 어묵을 하려면 일단 손질을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 선상에서 따버리나요? 네 제가 자면 자연산 보이시죠 오우 이야 비늘 진짜 잘뺏기시네새집으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잡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마린이. 마진이 마진이 안된다고요? 후려쳐주실 네. 거예요? 더 어, 받아야지 <웃음> 비늘 제거할 때 라삭라삭 한번 해주세요 이따가 가를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준비를 하고 계셨네요 <웃음> 아, 생각해줬어 아가미를 자 아가미 떼주고 라삭? 라삭라삭라삭 <웃음> 라삭, 아? 라삭. 아, 이렇게 뜯어야지 한 번에 다나 오우 깔끔 우리가 준 새우들이 그오 이야 진짜 어. 크릴세고 다 들어가 있네 다시 낚시 하야겠는데요야 <웃음> 간단하다 손질 끝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한 마리 끝 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다돼 참돔들을 들고 가서 바로 포뜬 다음에 어묵으로 만들어 볼게요 잠저 이거 돌돔도 음. 어묵 쳐요? 그렇죠 돌돔으로 어묵 치는 거 처음 들어보네 안 들어가는데요? 어 슬픈데 이 괜찮아요 믿어도 돼요? 야 누구야? 브로콜리지 뭐 아. <웃음> 들어간다 들어간다 빵님 이거 하실 수 있어요? 방금 배웠습니다 콜리님 마트. 별거 어떤데? 아. 뭐야? 맞지 않아? 앞에서 살을 좀 많이 날렸어 뒤쪽으로 좀 살릴게요 라삭래끼야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지? 라삭라삭 어? 라삭사무라이? 해찮죠 오오오 모양보다 낫다 껍질은 못 벗길 거야 껍질이 나잘 뺄게 요 뱃살을 다 날려버리네 뱃살 <웃음> 맛없어? 어묵, 튀김 다 똑같아 <웃음> 뱃살 맛없대 자 이거는 손잡이 만들잖아 아래로 깔아 픽산이 난다에 500원 <웃음> 뭐야? 아니야, 잠깐 패스 이거 <웃음> 콜리님이 해줄거야 이걸 내가 살리라고? 어 살릴 수 있죠 미친네끼야 <웃음> 미친네긴 처음인데? 이것도 뒤졌어 아니야 이건 됐다 자이 잡고 노동요 부른거야 어기야 기어라차 어기야 기어라차 어기야 기어라 어머니 깜짝이 예, 있어 기집어세요 <웃음> 참도 어렵네. 야, 나와 나와. 야, 네가 해. 어묵하려면 요거다줘야 되거든요. 다진 거 너가 하자. 보여줄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대충 나요. 그냥 팍팍팍. 요 정도만 딱 하고 이제 이게 조사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큰지막하게 한 번. 개어살분데. 소금 장난 아니야 지금. 아, 어떻게 하는 건데요? 엄마 한 번만 도와줘요. 일단. 그, 다르시지 다르시지. 아왜 시켰어? 잘랐지. 자꾸 이렇게. 그래 이거지. 아 이런 식으로 어머니 진짜 제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야다 해놨잖아 어머니가. 세개세개세개세 개.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엔지. 렇게 손질한거는 넣어버려 니아님이 다져서 녹아다아는아 사실 여기 그냥 이거 다 믹서기에 넣으면 되죠 그아죠 아니, 아니, 아니, 아시아어아이아아유아하네 분량 잘 챙기네. 니머니가니아빠지셨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다 갈렸거든요? 야 이거 지이네자 이거 나머지도 한번 갈아줄게요 나머지도 야 이거 뭉치면은 크게 나오겠다 지금 이거 먹으면 맛으려나 빵님이 지금 바로 한번 먹어본다 그러거든요? 보거님이 아니 아니 가이바이보에서가이바이보 가위가이브. 오케이 <웃음> 제가 먹여드릴게요 이거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겠지? 어 먹어도 되죠? 츄베르? <웃음> <웃음> 잘가 먹을만한데? 보라지고 있네 매트면서 뭔소리예어묵이 들어갈 야채 손이 아니라 야채로 엄마 해주세요 엄마 아삭아삭 한번 해줘 아 지금 지금, 아, 시험 땋아, 해야지 만나 뭐, <웃음> yeah. 이야 와 시원해 저희 양파탕을 까지 넣고 라삭끼오! <웃음> 라서끼오자버려 <웃음> <웃음> 다른 느낌이네 <웃음> 자, <나. 됐어. 웃음> 이제 이렇게 손질된 생선살 섞어주기 전에 소금, 소금 날짜 소금, 소금 색깔 소금이야? 왜 이래요? 아, 함초소금 더 넣어야 되나? 음, 소금 안짜 아, 이거 별로 안 짜요? 먹어안 짜요 짠데요. 다진 <웃음> 마늘 아, 다진 마늘 무조건 넣어사조사조사조사조 밀가루. 살짝? 살짝이 아닌데? 이정 되나요 어머니? 나도 물어봤어 그래 전분. 그리고 전분을 넣어야 조금 굳어지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조사조사조사조사조 먼지 난다 먼지 난다. 엄마 이거 어떻게 이거? 보호님 <웃음> <도어님> 청소하러 왔네요? <웃음> 내가? 자, 어머니한테 뺏겼습니다 조사 조사 조사 한번 이 조사. <웃음> 조사 조사 조사 이사내 철에 넣 저. 자, 여기서 이제 랩을 싸가지고 30분 동안 이제 냉장고에서 숙성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럼 이제 참돔 어묵을 싹싹 이렇게 납작하게 펴야 돼요 아, 이게 야채가 많으니까 음. 두껍게 되네 해본 적 있어 근데? <웃음> 처음인데? <웃음> 잘해보면 되지 어, 오, 잘 피네 한 바퀴 아, 이렇게 접어야 돼요 두 바퀴 어. 오 세바퀴 오우 잘하네 <웃음> 나 어묵 장사해야 돼. 굿 나. 얘를? 가자 불구덩이로 어디 어디 어 뭐야 <웃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웃음> 던져 로봇이다. 자 기름을 아궁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중간점검 오 괜찮은데 <웃음> 어묵 장사해야 되겠다 빵이네 어묵 어 괜찮은데 근데 왜내 이름 파는 거야? <웃음> 히트어묵 왜 안해? 그 어묵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어, 그렇 좋은데 양자 어때? 입어. 우와 그냥 어묵인데 우와 야 그냥, 그냥 어묵이야 야. 더 크게 더 크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겉에를 또 하고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던져버려, 던져버려. 쫙또 펴주고 자 여기서 한번씩 이렇게 더 계속 말아주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튀기면은 대왕 어묵이 되는 거죠 근데 라땐게뭐냐면개 많은데 지금 남은 거나손 씻었어요 에이. 에이 괜찮아요 안 씻어도 돼응 음. 에이 <웃음> 거기 손 넣었다가 이건 좀 디자인이랑 가까운 느낌인 거 같은데 사각 디자인이라고 빵님 팬티처럼 나 삼각 팬티만 입는데 아, 오케이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 여기서 아예 건들지 말고 푹 익혀야 돼 뭐야? 잠시만 저뭐 넣는 거야? 야히트드라 너희 뭐 넣니? 어 아니 아니 아무래도 안해 <웃음> 야매를 부리고 있었구만 되게 빠른 눈치 빠른 놈이구나 <웃음> 하다보니까 여러분 잘안 뭉쳐져가지고 이런 거 중간에 조금 넣으면 뭐더 맛있고 좋죠 몰래 하는 게 아니야 이거 누가 봐도 몰래 한 거였는데? <웃음> 정말? <웃음> 야개 <웃음> 큰데 벌써? 자두 번째 레벨업 하러 가자 레벨업 야 이거 어묵인데? 개 어, 맛있어? 저도 저도 저도 뭐뭐뭐 뭐, 뭐, 뭐, 뭐. 초베르 해맛있어 와, 해맛있죠해맛있죠너 아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레벨로 세 번째. 고고고고고고. 입장. 오 조심 조심 조심. 와 점점 커진다. 오 깨끗하다 깨끗하다. 와이건만해도 우리 다못 먹겠는데. <웃음> 자, 여러분 이번에 거의 레벨 끝낼게요. 어 잘하네 보고님이. 여러분 마지막 궁극기입니다. 조심 조심 오토바이 태워. 조심하세요.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자, 여러분 지금 튀고 있는데 어묵이 개 커져가지고 <웃음> 위에 튀어나온 거 보세요 롬나 먹어줌스럽다 다 튀겨진 거 같거든요 한번 올려볼게요 <웃음> <이야>. 우와, 우와. <웃음> 어 뭐야 뭐야 귀엽네 얘는 최근에 자라 드셨죠? 네자라머리 아, 요자라머리예요 네. 자인한 사람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왕 어묵인데 크기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주먹보다 훨씬 큽니다 자 이제 요거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빵님 이제 이거 잘라주세요 <웃음> 뭐야 보셨구나 이래끼야 자 여러분 제가 칙칙으로 자른 건데 자 여러분 단면도 보세요 야 이게 저희가 겹겹이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튀겼기 때문에 지금 단면도가 이런 식으로 나와있고 안에 보시다시피 완전 잘 익었습니다 자 이제 바로 한번 추베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돔 돌돔 대화곰목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칙칙 보여줘 또 칙칙 벌기 힘들구나. <웃음> 어 그래. <웃음> 자 이거 어떻게 먹어볼까요? 롤. 어 뭐야 롤케이크 아니야 이거? 이야 이야. 이거 보는있으세요싹다고내 <웃음> <웃음> 거는 이거 롤케이크 느낌. 이 뭐야? 나 이상한 거 줬어 <웃음> 자 바로 먹어볼. 추베르 합창단 가시죠. 하나 둘 셋. 추베르. 음. 와와 와, 이거 재있다 타르타르 소스 뿌려도 괜찮겠는데? 어 뭐야? 언제 가져왔어? 이미 뿌리고 있네. 와 이거 지리겠다 야 나도 뿌려줘 3도못 아, 잡았다고 안 주는 거 봐라 이거 지금 얻어먹는 거야 고맙다 하고 먹어요 이런 거 무시하고요 두 배를? 배베르 츄베르, 츄베르. 와. 아, 이거 어묵 장사해도 겠다이 정도면 아니 이거는 홀리님이 너무 잘했어요 엄마가 있어 이랬자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냥 시중에 파는 어묵이에요 더 맛있는데? 보다 더 맛있어요 왜? 러머니가 하셨기 때문에 됐어요? 아. 러머니 이거 보시죠 한터팟 구독 좀 해주세요 러머니 <웃음> 저희는 밥만 먹고, 반은 이제, 콜린이네, 러머니네러머니랑러머니네 절지마. 러머니랑, 러머니네. <웃음> 러머니랑 라버지께서 드실 겁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저는 참돔은 처음 먹어봐요. 만약에 참돔이 아니라 다른 걸로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참돔 회는 맛이 응. 없는데. 회 맛이 없어요? 네, 좀 씹으면 물이 좀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물이 네. 나오는 느낌? 이 물기를 감자 전분과 밀가루가 잡아줬기 때문에 이런 식감이 완벽하게. 아. 아. 비유 좋았다. 플러스 돌돔. 한 마리밖에 안 들어가서 물 좋아야지 돌돔 먹는 거예요. 맞아. 내가 먹은 것 같아. 나도 먹은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다들 <웃음> 자기가 먹었대! 먹었다고 해야 이기는 거거든 이거 초베르초베르응 음. 아 이거 밥이 있었으면 최고인데 떡볶이에 넣어 먹고 싶다 와 먹고 떡볶이 할게. 너무 면개했겠다검문도에 떡볶이 팔죠 네그거검문도 네. 무시해요 무시하는 게아니지 하고... 죄송합니다 <웃음> 절대 무시한 게 아니라요 <웃음> 혹시 몰라서 왜냐면 제가 갔던 섬들에는 떡볶이 안 파는 곳이 많았어요 와 너무 맛있다 아니 이거 진짜 한 주먹씩 가지고 다니면서 간식으로 먹어도 기만이다국기면 <웃음> 들어갈 것 같은데 뭐야 <웃음> 암살 누구야 이거 아까 빵님이 한 거잖아 가시 되게 단단해 손진 아, 누구였어 <웃음> 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불러 뒤지고 왔거든요 <웃음> 몰아주기 할래세개한입에 오케이. 그 가운데 탑사. 응. 아, 안면진거가 하이바이보. 아, 왠지 나 걸리고. 나 걸렸네. 안나지가 하이바이보. 아! 근데 잠깐만. 나좀 맛있어서 좀만 떼 먹어 줄게. 어! 우리 형님, 맛없어. 어. 아, 이건 소스 필요하다. 야, 저기 땅 보고 나 먹을 수 있다라는 폐기를 보여 주면서. 하나, 둘, 셋. 츄베르! <웃음> 햄먹어야 뭐야? 가자, 가자. 와! 잘 먹어라. 갈게. 안 아, 죽어! 마지막까지 먹을게요. 츄베르! 나 카메라 끌게. 이거 가져갈게. 됐습니다. 나쁜 사람들!